저는 우창이의 빵 셔틀이라 매일 우창이네 반에 가야 하는데 오늘은 자신의 여친인 라연언니와 같이 가니 저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라연언니는 전부터 자꾸 우창이에게 제가 예뻐졌다는 걸 강조합니다. 하지만 자꾸 제가 예쁜지 모르겠다고 하는 우창. 그때 선구가 하트 눈을 하고 달려옵니다. 선구는 원래 저를 엄청 괄시하던 놈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뻐졌다고 갑자기 태세전환합니다. 그러자 라연언니는 저에게 작업 걸지 말라며 선구를 막아줍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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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라연언니는 저희를 두고 가버렸습니다. 라연언니가 우창이 폰을 가져가버려서 저희는 밖에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언니가 수업전에는 돌아오겠죠? 아니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번도 수업을 땡땡이 친적 없던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에 반해 침착한 배우창 저만 불안합니다. 저는 다음 쉬는 시간에는 올거라 믿었는데 라연언니는 사교시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우창이 폰까지 빌려가 놓고 어디 간 걸까요?